네 어. 이런데서 전화해가지고 누구 오라고 어? 그런 게 서울은 맛있잖아 어디서 와서 야 뭐해 술 한잔하자. 제주도에서 그게안 돼? 술을 먹고 갈 방법이 없잖아. 어. 대리가 안 되니까. 술이 땅 소맥 큰잔 인싸로 말아봐. 그게 뭔데? 그거 이거 해봐. 맥주 조금 따르고 어. 소주를 넣고 어. 이거를 소주 병을 돌려서 탁 치면 안에서 섞인대요. 해봐 그러면. 그치 맞지? 맥주를 조금 버리고 버려. 여기 선까지? 아, 아니 아니 그정도까지는 아니고. 아 여기다가 소주 여기다 소주를 아. 넣는다고. 아, 여기다 소주를 좀 넣고. 아니? 어? 탁. 아니. 돌려. 왜? 돌리고 그다음에 탁쳐. 오약깨질 봐. 안 되는? 오 된다. 오 된다. 오 된다 된다 된다. <웃음> 난 여기다 그럼 소주를 좀 탈게. 응. 우리 짠하고 마실까? 어, 좋아. 짠! 어우, 시원해. 아, 탄산이 살아있어. 어, 탄산 살아있어. 어. 살아 어. 어, 콜라보다 더 독한데? 그거, 그거 있지? 잘 내가, 잘 내가 잘... 이제까지 거의 몇년 만, 25년? 거의 24년 방송했잖아. 응. 만청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잖아. 응. 오늘 나갔다. 오늘 나갔다. 오늘. 오징어드릴게게 오늘... 오늘... <웃음> 네. 허! 오. 오! <웃음> 오 장난 아니다. 오징어. 오, 오 오징어. 이거 우리 제주에서 먹던 거랑 다른데? 찍어야 이건 찍어야지. 아, 이건 또 찍어줘야지. 나도, 이걸. 나도. 남편한테 보내야 돼. 이건 찍어줘야지. 제주에 자랑해야 돼. 사랑해. 선생제한테 사랑해. <웃음> 우와, 막 가리비 오뎅 난리 났어. <웃음> 오, 좋아. <웃음> 음 와, 진짜 맛있어. <웃음> 음 장난 아니야. 이거, 이거 고급죠, 이거? 와. <웃음> <좋아. 웃음>